아휴, 이김엔 로블룩스 아, 더워... 아우. 음, 음. 아우, 시원한 레몬레이드 한잔해야겠다... 아, 뜨거워... 왜 이렇게 안 시원한 거야... 아휴, 얘들아... 음, 음, 음. 음, 너무 더워... 나한테 시원한 걸좀 줬으면 좋겠어... <웃음> 미안, 우니... 아~ 리안은이 계란 후라이가 됐잖아. 얼마나 더우면... 익어버렸어. 아. 나도... 나도... 나는 오히려 배가 고파. 시원한 것도 좋지만, 배를 꽉꽉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죠. 얘들아, 지금... 음식들도 다... 차갑게 안돼 있어서 다 상해버렸고... 그러, 그런데 얘들아, 내가 시원한 곳을 발견했어. 그래서 걷다가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보관해놨다? 따라와 따라와 오? 따라와야 따라와. 리아야 빨리 일어나 맛있는 곳인데 <웃음> 이 무인도에도 시원한 곳이 있었어 우린 냉장고는 없지만 여기 <식> 시원한 곳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보관해놨는데 아! 아 아이스크림이 녹았네 유난 <웃음> 이거라도 먹을래 나도 아 아이스크림 무슨 어 엄청 뜨거워! 맛없어! 아! 얘들아 어. 우리도 우리도 이 섬에 냉장고가 좀 필요하겠는데 어... 어 잠깐만 저거 뭐야! 저 누가 봐도 어. <웃음> 냉장고 같은데? 냉장고 같은데? <웃음> 어 빨리 가보자, 어, 가보자. 야 냉장고 안은 시원하겠지? 빨리 가보자! 우와! 문이 반쯤 열려있어! 오! 어. 야 너. 야 이거 전기세 많이 나오겠다 누가 문 열어놨어 아 시원해 어 그래도 야는 시원하다 아 그런데 여기 안에 음식이 없다 어오 안되겠다 우리가 여기다가 음식을 꽉꽉꽉꽉 채워가지고 냉장고 하우스를 만드는 거야 어때 오 음식이... 정말 기발할 생각인데 음식으로만 본인 방 꾸미기 어때? 내가 난 그럼 3층 1층. 난 2층 가야겠네. 좋았어. 그러면은 음식 같은 느낌으로 짓는 거다. 짠. 자, 냉장고 하우스 짓기 시작이다. 오케이. 난 3층으로 올라가야지. 비행기. 오, 높아, 높아. 여기가 이제 나의 냉장고 하우스인가? 한번 지어볼까? 얘들아 기발한 생각 났어 냉장고에다가 집안처럼 살짝 꾸미면 에어컨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? 어 그러네. 근데 겨울 땐 어떻게? 겨울 땐? 추워서? 어? 겨울 땐어뭐 음. 팔다리가 얼어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? 어 아? 잔인한 걸? <웃음> <웃음> 이게 이기면... 뭐? 얘들아 이제 우리 냉장고 안에다가 맛있는 음식들을 채워넣었다고 자 1층은 미오가 지었고 2층은 리아 그리고 3층은 내가 자 어, 냉장고에 어떻게 변했을까? 야 냉장고가 멀리서 봤는데도 엄청 시원하고 와 음료수들하고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어 아하 좋은데 좋은데 근데 자. 2층이 가장 궁금하게 생겼다 저기 네. 완전 신선 칸이야 저거 봐오 여기다가 막 채소 같은 거 넣었나봐? 어, 그래. 맞아 자 그리고 왼쪽에 막 음료수 같은 것도 막 채워져 있고요 아니야 이건 케찹 머스타드야 케찹 머스타드 뭐 물인가 저건? 이거는 휘핑크림이야 어. <웃음> 어? <웃음> 오케이 그러면 1층을 꾸민 미호 미오, 어, 미호 미오 냉장고부터 볼까? 오 여기는 디저트 칸이야 내가 차가운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디저트를 좋아하니까 달달한 카페처럼 음 꾸며봤지 오므라이스도 있고 치즈돈가스도 있고 아메리카노 카푸치노야 이거 완전 카페네? 카페? 카페 겸 냉장고야 와... 엄청 신선하고 엄청 시원해 보이잖아 음오 엄청 잘지었다 이거 뭐야 이거? 오 이거 조명이었어? 냉장고야 냉장고? 응. 와 엄청 우와. 아기자기해 여기, 여기 앉아서 먹으면 이거 에어컨이 필요 없겠는데? 아이 그럼 시원하고 좋다 이야. 와 여기 이거 아이디어 봐 침대인데 식탁으로 썼어 이야 그러네? 침대인데 식탁으로 썼네 와, 엄청 맛있어 보인다 그리고 오오. 사탕을 여기다 꽂아놨네? 응 아, 그럼 나름, 나름, 나름. 오 진짜 잘 꾸몄잖아 음! 와 사탕 그거다! 그 어. 베개! 사탕 베개 같은 건가 봐 쿠션 쿠션! 맞아 오. 꾸미기 아이템이야 야 그리고 테이블 앞에 사탕들이 있어 사탕들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가 봐 맞아 오. 이가 섞기딱 좋은 그런 곳이야 와 근데 진짜 좀잘지었다 너? 와 벽면에도 이거 센스 봐 어? 안 돼! 아안돼야 이거 바깥에 이런 비밀이 <웃음> 오, 이 비밀이 밝혀지면 안 돼. <웃음> 뿅! 잠깐만, 나못 가고 있어. 아, 됐다. 먹을 수 있는 곳이야. 아, 이거 완전 그 냉장고에 있는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하는 그 채소칸, 그치? 맞아 신선칸, 신선칸. 여... 여기에 각종 채소들을 보관하는 곳이구만? 맞아 여기 상추도 있고 여기 목욕탕도 있고? 와 근데 여기 되게 좋은 게 채소를 키울 수도 있어 냉장고 안에서 맞아 여기는 여, 여기가 여기는 음. 버섯도 있어 음 버섯도 이거, 이거 이거 독버섯 아니야? 맞아 가끔 이렇게 자라는데 먹어도 돼음 완전 신선해 보이긴 한다 여기서 완전 이거 잠자던 곳 아니야 여기 야 맞아 자를까? 와 엄청 시원하고 좋잖아. 겨울에 자면 입 돌아가겠다. 아니야 여기는 쌈싸 먹는 거야. 아 <웃음> 쌈장이었어? 아예 쌈 쌈이었어? 어 쌈이었어. 야 여기. 아... 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된장도 있네. 여기 쌈장. <웃음> 쌈장. 그 펫을 올려놓고 쌓아먹는다? 아이고... 야, 맛있겠다! 군침이 도네! 다이아몬드 유니콘 맞을 듯? 음, 완전 신선해보이는 신성칸이었네 신선 그럼! 좋다 집! 음... 조왕조왕 그다음에 내가 만든! 그다음에 내가 만든! 맨 꼭대기 층! 3층으로 오라고! 좋아요! 자... 나는 여기다가 각종 음식들을 많이 지어놨었어 일단은 신선하게 먹기 위해서 샌드위치도 넣어놨고 샌드위치 보면 은 상추 그다음에 토마토, 베이컨 그다음에 계란도 넣고 딱 만든 만든 샌드위치야 오. 그리고 여기에 딸기 케이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게 바나나, 사탕 그리고 이거는 케이크 감자 튀김은 왜 감자 튀김 냉동실에 넣으면 맛 없지 않나? 바삭바삭해지지. <웃음> 그리고 토마토,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놨고 여기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기 먹는 거야. 음첫 번째는 햄버거. 어, 햄버거를 만들었어요. 햄버거. 그다음에 맛있고. 이거는 채소, 당근. 그리고 이거는 <웃음> 뭐냐 이건.. 그냥 대충 났어 감자? 그리고 이거는 뭔지 알겠지? 피자! 음 피자! 오므라이스 오무라. 같기도 하고 음. 오므라이스! 그다음에 이건 샌드위치! 오케이 오 샌드위치 싸기 전에 만들었고 여기 신선한 음식들을 이렇게 보관해놨다고 음 맛있겠다 기 너무 맛있다 음 엄청 좋지? 우리 생각보다 이렇게 다 지어놓고 보니까 엄청 예쁜데 냉장고 같기도 하고. 응! 게음 응, 이쁘다. 대박짜지어 멀리서 볼까? 이야. 이야. 이가 맡기는 거만이 냉장고. 그러게. 음 응. 냉장고 뒤편 도하 볼까? 어어 어. 어. 어, 어, 어. 좋은 생각은 어, 아닌 것같 좋은 것 생각은 아닌 같은데. 야 냉장고 뒤편에 어. 그, 이거 기계들 부품들. 오, 아 부품데. 기계 부품들 아, 아, 아, 이게, 아. 이게 더 있어야지 뭐 차가워질 거 아니야 아 오, 맞네 맞네 좋네 야 냉장고 어쨌든 거대한 냉장고 안에다가 저희가 집을 지어봤는데요 어,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음, 너무 좋네요 신선하게 어후. 보관할 수 있겠어 어, 어쨌든 음.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하아... 안녕